자 달러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사이로 가격을 가둬두었고요 가격이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리 테스트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111.500의 저항선 레벨에서 주춤하는 듯 보이다가 가격이 112.200의 지지선과 추세선을 발판을 삼으며 위로 올라가 데일리 차트에서 보시면 가격에 캔들의 바디가 끝나는 지점 그곳을 저항선으로 잡고 ABCD 패턴의 두번째 타겟 마이너스 61.8레벨인 111.900레벨까지 상승했다가 가격이 더블 탑을 형성 후 밑으로 내려와 저희가 말씀드렸던 111.500의 지지선을 존중을 하며 한주를 끝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주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격이 지지선으로 밟고 있는 111.500의 지지선 가격이 존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고점까지 고점에서 두 갈래의 길이 나오겠죠? 전 고점이었던 111.9 를 존중을 할 것인가 그것을 뚫고 그전 고점이었던 112.1 레벨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이번주에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제 하락으로 내려갈텐데 하락으로 내려갈 때에는 일단은 제가 이런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놨어요. 삼각형이 왜 중요하느냐. 가격이 추세선과 지지선이 뭉쳐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여기를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해서 첫번째 관문인 1 1 2 2 0 0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음 레벨까지 잡을 수 있는 하락 추세를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존중을 하며 이 레벨을 존중을 할지 아니면 브레이크리 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110.800의 지지선까지 내려갈지가 다음주의 시나리오 중 하락 추세인 시나리오가 될듯 싶습니다. 자 상승세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지지선을 발판 삼아 위로 올라가서 데일리 차트에서 보셨던 더블 탑의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선까지 있는 부분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게 첫번째 시나리오 두번째는 가격이 밑으로 상승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111.200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뚫고 다시 한번 전의 저점까지 내려가느냐 110.800까지 내려가느냐가 하락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로달라 입니다. 유로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추세 계속해서 이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다음 레벨 다음 레벨도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 1.133레벨의 저항선까지 올라간 후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데일리 차트에서도 똑같죠. 가격이 브레이크 했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며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는 것에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가격이 일단은 중요한 레벨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것인 만큼 가격이 이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어떤식으로 캔들스틱이 데일리 차트에서 보신것과는 다르게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4시간, 1시간에서 보자면 이 저항선 레벨이 아주 잘 존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그리고 마이너 저항선까지 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위로 한번 더 올라가서 다음 레벨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뚫고 저희가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 어 결정이 날때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내에서 저항선을 아주 잘 존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여기서 캔들스틱이 잘 나온다면 밑으로 내려가 첫번째 타겟 1.13레벨까지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지지선 그 다음 지지선 이런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로 달러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 레벨 아주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위글 이 꼬리를 다 잡아먹어야지만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거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엔입니다.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125레벨을 존중 후 브레이크리 테스트 첫번째 저희가 말씀드렸던 126레벨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요그 다음에 브레이크리 테스트 이후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박스권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추세선을 더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느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시면 4시간이나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저항선 레벨에서 확실하게 세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멈춰 있는 구간은 냉레벨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격이 견고하게 저항레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격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자그맣게 이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자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일단은 지지선 레벨 126레벨까지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거나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로엔의 하락 추세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레벨이 아주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하락 캔들을 만든다면 하락 하락 추세로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위로 반대로 위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 저항선 126.5레벨의 저항선까지 뚫어버린다면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로엔의 모습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